너 이렇게 넘기면 색깔 바뀌는 거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? 여러아 이제 유치원생 아니고 초등학생인데. 그런 거 해야 1년, 돼. 1년, 1년 또 유치하잖아. 돌아봐, 가봐, 아빠 해볼게. 이게 이뻐? 이거 안 바뀌는데, 이거 바뀌 이거 바뀌 이거 바그는데바뀌는데바뀌어그립 이거 바뀌면 그립겠는데. 이거 바뀌면 그림겠는데 이거 그는데 조복 색깔이랑 너무 안 어울려. 안 어울린다고 임마. 한대 맞고 싶냐? 음. 음. 어차피 한한 이게 더 좋아? 슬라즈만이랑슬라즈만 이런 색깔이 더어시는 돼요 것도세예요 이렇게. 음. 어, 이렇게 이제 이렇게서 이제 어, 세트는 아닌데 이렇게서 해 맞는. 봐봐 가만히 있어봐 이러아 아빠 불 들어오게. 두가진 거야? 네, 근데 가지. 맞고 싶지? 아어어 예. 네. 네. 이렇게 색깔다잘맞이얘가 보라색을 좋아해 너 신발도 살라고? 너 <목소리> 신발 살라고 슬라파 신고 왔지? 아니 신나봐 <목소리> <사람이. 목소리> 제 양말이 저런 색깔밖에 없냐? 저 양말도 제가 고른 거야 저거 새로한거요이놈한참 좋아해 발은 여보세요? 어때? 일어나봐요, 엄마 일어나봐. 안 커? 여기 너무 바짝 있는거 아니야 응. 부추는 한참씩 토게 신어야 되잖아 네네 맞아요 얘 220층 거든요 근데 사이즈 작아요? 앞에가 너무 꽉 끼는 거 같은데 한번 봐 <웃음> 드릴게요 여름아 응? 보라색이 제일 좋아? 네 보라색 노란색 좋아 잠바도 하나 사주긴 해야돼 이구봐 응. 저기 잠바 하나 사줘 그러면 아니 보라색 보고 Wow!